사실 인텔리자인을 어.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인텔리자인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예, 혹은 건축, 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만들어진 분야가 어,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사실. 한 역사로 따진다면 한 100% 한 10년 정도. 근데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불려지는 거는 1950년대, 40년대 후반 2차 대전 후에 그런 분야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기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떤 추구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그냥 부모 따라서 외국에서도 좀 교육을 받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와서 한국성 한국 사람이니까 문화적 차이 그걸 극복하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선택한 게 막연하게 그냥 도시에 살다가 도시로 왔는데 그 도시마다 그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길로 들어가서 건축을 전공 했고, 갈등이라고 할까, 어떤 정체성 찾기에서 그 에너지가 그 정열이 어, 그내 철학이라고 할까, 철학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인식, 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냥 자기 전문 분야에 일하는 게그 거기다. 전념하는 게 결국은 어, 오늘 인터뷰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요. 1974년에 그싱가포르에어라인이라는 항공회사 그 당시에는 그 항공회사가 그만큼 아주 그 디자인에 아주 톱톱 그런 어,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청동 현대미술 현대화랑 미, 미, 현대화랑 지하실에 있는 주운 커피숍 저 개인적으로도 만족했고 또 여러 어, 후배들 그 기억하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선배들이 인정을 해준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해서 얘기하고 싶고 성북동에 있는 빌라, 성북 빌하우스 물론 건축과 협회 상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건축과 협회 상을 받은 건데 어, 한해 도전이었죠 그게 이제 제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진짜를 찾아내는 그리고 내 거를 만들어내는 그게 완성도 높은 게 이제 좋은 삼청동 주인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음 그 프랜차이즈 커피점이에요. 그러니까 명동에 있고, 그 반포 아파트에 있었고, 그 주거 밀집지역. 그 다음에 한강맨션도 그 주거 밀집지역. 삼청동은 이제 문화의 그 전통 문화의 어떤 그 아주 귀중한 자리니까 아직도 있어요. 그게 또 제일 오래갔던 프로젝트고 인테리어는 굉장히 생명이 짧지 않아요? 사이클이 짧고 근데 현대화랑 지금 제일 유명한 화랑으로 다들 아시는데 어, 그 주인분이 그걸 끝까지 보존하려고 애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춘주관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세계에 알리는 어떤 그프레젠터인데 국가 기록에 오, 어, 아주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건축 설계 하는 쪽에서 인테리어 해결 못하니까 한번 좀 해결해보라 그래서 이제 제안했던 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춘주관이내그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몇번좀 손을 댄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섭섭한 게 있지만은 그대, 그래도 당연히 조금 장식적인 요소가 한국성이 좀모던나이즈하는 쪽에 노력을 했다는 거, 그게뭐좀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국립공원박물관은 어, 정말 오래 어, 그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다 참여해서 어저 당선된 그 건축가하고 협력을 한 프로젝트인데 협력을 제일 많이 했던 프로젝트고 박승홍 건축가가 어, 소속 회사와 별개로 저 출품해서 당선된 프로젝트예요 어, 박물관은 그 유물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는 또 이렇게 보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그 그, 그게 이제 역할이거든요. 그 건축 자체가 너무 그 뛰어나면은 사실은 어, 그 겸손해야 되고 또 심플해야 되고 그 시대를 초월해야지 되고 근데 이걸 광을 바짝 바짝 바짝 내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무슨 호텔 라비처럼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범죄 그 <웃음> 그건 진짜 문화에 대한 범죄예요 어떤 디자인이든지 다 영향을 좋게나 또 나쁘게 미칠 수가 있, 있어요 꼭 아름답게만 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의 정의가 또 굉장히 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지금 보기시니까 부셔. 아 그리고 새로운 거 해. 근데 그 새로운 게 옛날 거보다 못할 수가 있는데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은.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변단을 가져오되 꼭 무슨 장식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인 것만 리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숨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유 우리 후배들은 정말 이렇게 압력이 그 느끼지 않고 자기 표현을 아주 잘 하고, 물론 음,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경향도 어, 어,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난 자신을 해.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가 뭐다 그 열린 그 세상에 자기가 느낀 대로 용감하게 단지 그 껍데기만 자꾸만 변하지 말고 그 생각을 어 깊이하면서 자기 컨텐츠 그거를 용감하게 자신 있게 그려진 아주 디테일 God is in t h detail 진실은 그말 뜻을 한 얼마 전에야만 절실히 절실히 또 느끼고 또 공감을 하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